여러분 안녕하세요 Hi everyone 박세용 프로입니다 저번 레슨에 이어 하체 단련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봐주세요 자 그러면 저번 레슨을 제가 한번 복습을 해 볼게요 첫 번째 팔을 이렇게 주머니 옆으로 수평으로 갖고 와서 주머니 옆을 수평으로 앉는다 두 번째 그대로 옆으로 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센터링 들어가면서 올린다 였잖아요 그러면 테이크백이 누가 이렇게 해 누가 테이크백을 이렇게 올려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게 자극이 됐으면 여기서 이또잉이를 집어넣으면 돼요 왼손 손가락 딱 잡고요 얘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줄게요 이게 무슨 소리이냐면 방향이 이쪽으로 가게끔 왼손을 이런 식으로 딱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르라고 하지 말고요 왼쪽으로 가는 애를 오른손이 받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 이런 애를 오른손이 받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잉 또잉 또잉 거기에 하체까지 하체까지 하체 리듬타면서 빼스윗 그래서 이게 자극이 되면서 또잉이를 집어넣게 되면 자극이 됐죠? 그러면 또잉이를 얘를 붙인 상태에서 또잉이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얘를 자극도 안 시키고 체도 떨어지면서 체도 들어 올리면서 백스윙 탑이 올라가 버리면 중심 자체를 오른쪽에 갔다가 왼쪽에 체중이동이라는 걸를할수 없게 되고요 체를 들어 올리는 순간 내려오게 돼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올라가면 내려가야지 라고 하는데 공 맞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또잉이라는 애를 하는 이유가 얘가 체가 체 메커니즘으로 인하면 공을 칠때또잉이 요렇게 오버해서 요렇게 오잖아요 그죠? 허리선상까지 오잖아요 공을 칠때 문처럼 요쪽 방향으로 공을 치게 되있어요 체 메커니즘을 여기서 옆으로 요런 느낌으로 치게 되있어요 다시 여기서 문처럼 다치면서 옆으로 공을 치게 되있어요 근데 체를 다시 들어 올리면 내려와야 된다는 말은 즉 여기서 뚱이 없이 채를 올리면 내려와야 된다는 말은 이렇게 내려 내려오 채를 내려오게 되면 공을 띄우려고 다시 채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문처럼 닫히면서 다시 닫히면서 버려지는 거 보이죠 그러면서 끝나는 게제 메커니즘 이고요 저는 이렇게 올리면서 내리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체도 뒤로 자극이 돼야 되고요. 처음 두 번째 무게 자체가 뒤로 떨어지면서 가야 되는 거고요. 절대적으로 못 올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또잉이의 힘을 계속 이제 앞으로 강조를 할 건데요. 이 힘이 어떻게 자극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얘를 또잉이가 그냥 단순히 체를 들었다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자극이 되면서 얘는 올라가고 얘는 뒤로 자극되는 거 보이죠 반대로 가는 거 보이죠 자극 자극 요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힘이 어떻게 되냐면 힘이 공이 여기있죠 제가 뒤로 이게 옆으로 이렇게 앉는 느낌에다가 얘는 위로 올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우 무섭네 요런 <웃음> 느낌으로 힘이 자극이 돼야 돼요 앞으로 뻗어나가는 힘으로 자극이 돼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진짜로는 안할 건데 옆으로 공이 떨어지는 힘이 아니에요 앞쪽으로 밀려나가는 힘을 자극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힘 자체가 앞쪽으로 나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채를 버릴 때 얘가 진짜로 팔을 떨어뜨려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얘 들어 올릴 때 얘가 뒤로 가니까 약간 앞쪽으로 당겨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 힘에 따라서 그게 원신력이거든요그 힘에 따라서 쭉돌 거예요 그 힘에 따라서 쭉 도는 느낌 같이 자극하면서 또잉 자극하면서 힘이 그냥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항상 헤드랑 얘랑 같은 방향이면 앞으로 나가는 힘이 안 나오겠죠 얘랑 얘랑 반대인 힘이기 때문에 얘는 저쪽으로 당겨지는 느낌 얘는 뒤쪽으로 당겨지는 느낌을 같이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한번 느껴보시는 게 어렵지 느껴보시고 나면 이게 정말 쉬워지거든요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 더 좋은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ve a good day, bye!